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안식일 다음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집에 모였어요. 문다 닫았어? 그럼 창문, 방문, 문이라는 문은 다 잠갔어. <웃음>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그러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보니 너무 무섭더라. 어휴.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세상에나! 예수님이랑 너무 닮았잖아! 설마 정말 예수님 맞으세요? 여기를 보세요. 내 손과 옆구리. 정말이네! 죽었던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 돌아오셨어! 이게 꿈이야? 여보게 내 얼굴 좀 꼬집어봐! 제자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세요 누구의 죄든지 여러분이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쌍둥이 이 친구는 어디 간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러고 보니 토마가 없네 이 사람 또 어디 갔지? 열주 대자 중한 사람인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토마 도대체 어디 갔었어? 우리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돌아오셨어 뭐? 이 사람이 잠꼬대 하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진짜라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못자국 난 손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여줬다고 이 사람 참 그런 농담 하지도 말게 자네 말대로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못자국 옆구리에 내이 손가락이라도 넣어보면 믿겠네 나도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다고 8일 후 제자들이 다시 어떤 집에 모였어요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문잘 잠갔지? 그럼 조심해야 하니까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세상에! 정말! 예수님! 도마, 내 손을 만져보세요. 또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의심을 버리고 믿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나를 보고야 믿나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답니다.